오늘은 술자리 인싸템 두 번째 이야기 제가 GS 편의점에서 하나 겟했습니다 바로 수박맛이 나는 소주 술박입니다 과실주이며 술술 취할 수밖에 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고요 9.2%의 알콜 도수이며 과실주로 달달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편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상품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한번 맛보셔야겠죠 따르기전 의식을 한번 치러주고 가볼게요. 전 회오리 장인이니까요. 이제 바로 술박의 맛으로 초대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거 살려고 GS 편의점 한 네다섯 군데 다녔거든요. 결국엔 못 구했습니다. 그래서 서울 원정길에 떠나서 어렵사리 구했던 이 GS25 수박의 술박 제가 구독 중인 눈선생이라는 크리에이터 분이 계신데 그 분이 평하기는 약간 화이트 와인 같은 느낌이 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과일 소주다 보니까 좀 달달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간단 안주 그리고 술박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바로 까서 먹어볼게요 색깔은 살짝 불그스름해요 수박의 그 빨간 색상이 살짝 살아있는 느낌이고요 로제 와인 느낌이 납니다 오, 향에서는 약간 아이스크림인 수박바 향도 나고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잔하시죠 짠짠! 뭔가 좀 아쉽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수박바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수박의 옅은 향 그 향이 나는데 알콜 도수가 9.2% 에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알콜 향이 끝맛에서 살짝 느껴지는 게 그렇게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건 역시나 개취겠죠 간단하지만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는 바나나와 초코잼 조합 다들 드셔보셨나요? 이거 진짜 개꿀 조합이거든요 추천해드립니다 원하는 만큼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 잘라가지고 비주얼상으로는 맛있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먹으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맛입니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소주보다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술박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과일이랑 먹기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잔 하겠는데 이두 조합 가보겠습니다 두 조합 가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봐요 한잔다시쇼짠장 술박의 옅은 향을 바나나가 입안 가득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위안이 됩니다 이둘 조합은 바나나와 초코잼이 살렸다 라는 평입니다